되게 느끼할 줄 알았거든요? 근데 엄청 고소해요. <웃음> 오, 마음에 든다. 아, 사실 치즈 돈가스를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동그란 돈가스 안에 얇게 들어가 있는 치즈 돈가스를 먹어봤거든요? 근데 이렇게 두껍게 치즈가 덩어리로 들어가 있는 건 처음 먹어보는데 오, 완전 괜찮은데요? 이번엔 소스를 찍어 먹을까? 여기 매콤한 거랑 일반 돈가스가 있는데 일반 먼저. 거. 어, 대박! 이거 그냥 칠소스 아니었어. 진짜 매콤한 양념치킨 맛 소스에요. 오, 대박! 어, 잠깐만. <웃음> 어, 야, 이거는 와! 와, 이거 충격인데, 지금 먹고. 오! 어? 오! 어? <웃음> 아 너무 맛있무맛있즈가치즈잖아었잖아안되겠라 어, 녹아라! 이얍! 짠! 이렇게 치즈가 굳을 수 있거든요. 이럴 때는 전자렌지에 한 10초 정도씩 돌려주면 돼요. 이거 하나에 10초, 그래서 두 개면 20초, 세 개면 30초. 막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이렇게 또 부드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. 굳기 전에 빨리. 늘 찍어 보려고 한번 늘려 봤습니다. <웃음>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한 번씩 먹어주니까 입도 깔끔해지고 좋네요. 아 어, 냉모밀도 한한 한 먹을까? 아 어, 냉모밀은 요걸 넣어 먹어야 되죠? 이거 뭐지? 무 무를 같이 넣어 먹어야지. 그리고 와사비. <웃음> 음 엄청 깔끔하고 엄청 개운한데요? 아니, 차가운 거 먹다가 뜨거운 거 먹으니까, 이, 이 과실인데요? <웃음> 어, 나이 들었어. 치아 관리 잘 하세요. 응. 지금 고민에 빠졌어. 이제 조금 배가 부르거든요? 치즈 돈가스를 먹고 냉모미를 포기할 것이냐, 아니면 얘를 남기고 냉모미를 먹을 것이냐를 고민하게 됐어 지금. 음. 그거 알아요? 그, 어? 배불러. 근데 더 먹고 싶어. 근데 더 먹으면 뭔가 당분간 안 먹어도 될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 같아. 근데 안 먹으니까 뭔가 아쉬워. 이런 거. 나는 맨날 이런 고민하는데. <웃음> 오늘은 다음에도 치즈 돈가스를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일단 남겨 놓고 그리고 냉모밀을 먹어야 되겠어. 찰랑찰랑. 신기하네요 배부른데 어떻게 이렇게 쑥쑥 들어가지? 이게! 딱 먹을 때 살짝 짭조름하면서 뭔가 이 입안이 개운해지면서 시원한게 아주 여기 딱 넘어가면서 내 몸을 정화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멈출 수가 없네 가루를 조심하세요. <웃음> 잘 먹었습니다. <웃음> 뭐야 이거? <웃음> 뭐야? <웃음> 김을 조심하세요. <웃음> 오늘 영상 재밌고 맛있게 보셨죠? 음. 어떻게 오늘 좀 배경도 좀 바꿔보고 구도도 좀 바꿔보고 기존의 홍사운드 영상을 업그레이드 시켜봤는데요. 마음에 드시나요? <웃음>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.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!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! 안녕홍